잠든 사이 한층 급 체이스 네! 응응 음, 음. 네 가보겠습니다 Now i s o time 잠든 사이 한층 급 체이스 Now i s o time 잠든 사 한층 급 체이스 이런 느낌 좋아요 몇번더 해볼게요 Now i s o time 잠든 사 한층 급 체이스 잠든 초침사이 같은 그 에너지 정도로 앞에도 조금 더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Now i s time 초침사이 한급너 아래로 더빙 한번 쳐볼까요? Now i s time 초침사이 한급너 I can go 아파도 너일 거야 내내선 일분도일초도 너를 떠나 숨쉴수 없어 love like virus 숨쉴수숨쉴수 없어 love 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쉴수 없어 love like virus 어? 괜찮은데 이거 킵해놓고 좀만더 해봐도 될까요? 일초도 너를 떠나 숨쉴수 희나를 짓눌러도 Let me go 도, Let me go <웃음> 그런 앨범이 될수 있도록 네, 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라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들어 볼게요. <웃음> 네, 네. s e s 가장 찬란한 비극이야 Under the i m Sky. 응, 수백 번수 천번 끝도 없이 두발 아래 놓인 갈림길 수백 번수 천번 끝도 없이 두발 아래 놓인 갈림길 헤엇 hey, 새내 oh. <웃음> <곳에 웃음> 속삭이는 날 이끌어갈 운명이 like a dream 새내 <웃음> <웃음> <곳에 웃음> 속삭이는 날 이끌어갈 운명이 like a dream 저 o x a 들리... 네? 속 like a i n v e 이 y 게 o o l y o u n i k e a r o a w l i 리 k e t r e 러 음8퀘 들었을 때 조금 이번엔 뭔가 괜찮은 뭔가 멜로디와 라인들 노래가 굉장히 좋았었고 무엇보다 조금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음.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이번에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곡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 텐데요. 어, 이번에 선보일 바이러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얼른 또 만나서 좋은 시간 행복한 추억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안녕. 일분도 일초도 너를 떠나 숨쉴수 없이 love like virus. 일분도 일초도 너를 떠나 분도초도 약간 런 e 도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도초도 너를 떠나 늘선택 love like virus. 분도초도너 숨쉴수 없어 o like oh, oh, 괜찮, I can go, I can I a I can go, I can go, I can go, I o I can go, I can I c I can go, I can go, I c o I o I c a I can a l l d a n 남은 모든 미래 다 너를 위해 쓸 거야 Yeah. 혹시 제가 조금 걸리는 거는 다가 그 가이드에서는 조금 풀어진 풀어지고 풀어 진 소리 다 너를 위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거기를 강으로 줬는데 혹시 풀어서도 한번 나의 얼대 남은 모든 미래 다 너를 위해 쓸 거야. 또 없는 어둠을 헤매다 발견한 작은 star 내가 서 있는 곳을 비춰내 주는 걸 oh oh y e a 내가 선택한 너란 앙몽 속으로 라이 right, 하고 손 마시고 예 yeah. e uh.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앙 속으로 걸어가 무대나 라이브 할 때도 전 이제 매 무대마다 긴장하고 무대마다 긴장하고 저는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잘하시는데요. 약간, 약간 음역의 한계가 없는 느낌이에요. 아. 어디까지 올라가지? 제가 이제 성격상 <웃음> 되게 좀 이렇게 파이팅 넘치고 좀 이렇게 열정이 많고 좀 약간 제가 또 좋아하는 것도 막 이투덤 이런 거 이러잖아요. 좀 힘차게 막 이렇게 한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뒷브릿지 이제 병찬, 수빈, 세준, 승식 그딱그 뒷브릿지 그 구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파트에도 되게 열심히 불렀지만 조금 애착이 가자 면그 뒷부분이 뭔가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제 전이 저희 러브 또 수빈이기 때문에 소맹이가 멋있는 척할 거야 비니도 <웃음> 연구도 되게 많이 해서 그 비니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 제가 또 열심히 불러봤습니다 유수빈 이팅지이순너친다면죽갈 거야 내가 살아갈 지금 이 순간 너를 놓친다면 죽갈 거야 내가 살아갈 음. 여기 리을 받침이 있잖아요 매일 을할때그거 네. 리을 받침이 너무 일찍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아, 조금만 더 약간 아, 뒤로 빼도될것 같아요 네. 매일 을만 다시 해볼게요 너를 놓친다면 죽어갈 거야 내가 살아갈 매일을 지금 이 순간 너를 놓친다면 죽어갈 거야 내가 살아갈 매일을 세상 <목소리> <목소리> Okay. 네 여기 더빙 한번 해볼까요? 네네 지금 이 순간 너를 놓친 다음 죽어갈 거야 내가 살아갈 매일을 세상 가장 어우 좋아요 손이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beautiful nightmare beautiful nightmare 아 해볼까요? 아네 beautiful nightmare 좋아요. Well, beautiful 좋고요. 네. Nightmare도 약간 그 지금 너무 Beautiful 귀신을... n i h t r e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입 네. 약간 시옷 발음으로 끊어주시고 아, 네. Nightmare 이렇게 해도 이쁠 거예요. 해볼게요. Beautiful Nightmare 그렇 Nightmare 약간 nightmar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Nightmare Beautiful nightmare. 이런 느낌? 네, 좋습니다. <웃음> love like virus 네. 네. 네. 전부 너를 사랑 i k e s 고생했습니다. 안녕 지금 이 순간 너를 놓친다면 <웃음> 죽어갈 거야. 내가 살아 <웃음>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녹음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저희가 저희의 시간 3부작의 마지막 앨범인 초이스 앨범의 타이틀곡 이 바이러스를 녹음하러 왔습니다. 시간 또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의 비트에 약간 표현을 좀 해본 그런 곡이고요. 또 이번 곡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의 곡인 것 같아요. 음역대도 되게 높고 여러 가지 약간 테크닉적인 요구하는 곡이서 재미있게 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약간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파트들을 좀 했어요 어, 2절에 Beautiful n i g h t m 3절 시에 Love Like Virus 그런 게 터닝이 되는 그런 파트지 않나 싶습니다 like Put it in the corner's r Now we gon' hop on the f r e a k i n freedom. Now we gon' hop on the f r e a k i n freedom body. She got so good, go with the flow. Now we gon' hop on the f r e a k i n freedom body. She got so good,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Mm -hmm. Okay, put it in the color. Now we gon' hop on the f r e a k i n freedom body. She got so good, go with the flow. Or lean the c h e e lean the c e e t a d lean d h e c e e t a no reason to show me your love. Son, take it, so 결정이, take a nest on t h a y o u r l take a nest on that m o t h e t b c a u s e now made it. Tell me what you like, I can take you new places. <laughs> We're struggling, not at your molly, f o l l i n g n o b a t y s g o you don't get one. f e e t okay put it in the c o e r swirl now we g o h a p o n the f r e a k i n r i t got go with the flow l h e a e a i n t s t show me y love s o t a a m 잘안 들려서 레벨 올려 드릴게요 flee t okay put it in the c o e r put it put it the c o e r 네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Rollin' okay. flip 네. a like t okay. 들어올게요. 네. 시 i u e like virus. Rollin' flip t okay. 어세요 Put it in the, put it in the corner, put it in the corner, put it in the corner, put it in the corner, i n the, the corner. Put it in the c o r o r 아, 다시했습니다. 네? <목소리도> okay, put it in the c o r Put it in the c o r 뭐가 나세요? 어, 들려 좋은데? <목소리도> 음 결정할 수 없어. Now we g o n have a n t h e freakin' r t h 시간 속에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이게 제가 나 나중에 믹스할 때 flow, we love 이 부분을 그 빌리안리시 베드가이처럼 어, 이렇게 되, 되는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지금 부를 게 좋, 부르는 게 좋을지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블레 알레시 그뭐 베드 가이 아, 같은... 약간 이런 아,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 라인 부분만 그렇게 믹스할 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음. <웃음> 근데 뭐 그렇게 할 거면은 사실 어떻게 녹음해도 문제는 없을 것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냥 가이드 리스트에서 네. 벌어버리대 네. 이거. 가이드 한번 듣고. <웃음> tell me what you like i can take a new places tell me what you like i can take a new places tell me what you like i can take a new places tell me what you like i can take a new places places tell me what you like i can take a new places we're strongly not w e strongly a n a w e money f a l t h t you don't get wrong 여기서는 들어봐도될네 아, 그럼. 게 어때요? 너무 좋은데? 훨씬 괜찮은 거 같아. 일단 가사적인 건... 또3부작 시간 3부작 마지막 얘기인 만큼 가사 내용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 파트에서 갑자기 비트가 많이 바뀌어서 달리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편곡 자체가 그래도 재밌게 랩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잘한것 같아요. 작사를 하고 녹음을, 간 녹음을 하고 바로 a r 까지 넘겼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너무 잘했다고 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간 3부작이 완료가 되는데 기다려주시는 앨리스 분들 많이 기대하시고 있을 텐데 너무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으니 앨리스 분들도 좋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